엉덩이는 만지지 마 엉덩이 음. 치료해 앉아 앉아 <웃음> 앉아 앉아 차라 아이고예뻐 이렇게 해주면 아이고, 되죠 앉아, 앉아, 예뻐.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이고 예뻐. 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아고 예뻐. 고 예뻐. 고 예뻐. 고 예뻐. 고 예뻐. 고 예뻐. 고 나 오빠 만졌어. 아니 얘가 너한테 오빠야 아니 어! 이거 스타일이야 쨍쨍 어, 쨍아 우리 이거 해볼 이렇게 짠 쨍쨍 여기 여기여기 여기 앉아서 윤 이거 해봐 알았나 윤아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와. <웃음> 아니, 테리, 테리, 테리 어딨 있어 테리, <웃음> 옳지 옳지! 테리, 가 옳지 옳지 리 들어가면 편하다? 안락하다? 누워봐 어, 편하지? 어, 편하지. <웃음> <이거 되게> <웃음> 진짜 편이거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누구세요? 어머머 누구세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추웅장에서 만났던 동생은 어. 여기에서 좀 만나서 놀고 집 구경도 또 해줬다? <웃음> 집이야? 같이 놀아 그 친구랑 그래. 아, 이제 안녕이라고 해서 안녕이라서 안녕! 왕 언니야? 어머, 워야 갬성이다, 갬성. <웃음> 캠핑 갬성. <웃음> 바나나 맛있어? 마스크도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이다 맛있겠다. 맛있맛있는 거야. 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아겠안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 야, 어, 맛있겠다. 맛야 <웃음> <웃음> <러리 grenades> 아우 음. <으 striking> 가있지 <몇> <liquids> 유저도 이렇게 뜯어봐 코 뜯어 어? 맛있어? 응 <웃음> 유정 하나 잡고 뜯을래? 어때? 하나 둘 하나 둘 갑자기 겨울이 됐어 <웃음> 맛있어? 맛 괜찮아요? 음. 너무 라면이 매워서 못 먹어 음. 어. 괜찮아? 윤사도 먹을래? 아. 지금 조금 뜨거 아아아이 어머머 끊어 끊어 자또줄 서세요 자있겠다자 <웃음> 아니야 또 줄거야 일로와 멍때리는 시간 있겠습니다 바람만 안불면괜찮아야 우리 멍자어뭐 잘못됐다 이거 지금 저아좋대 오는 거다 태워 다 태워 보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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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네, 오. 오. 오. <웃음> <웃음> <웃음> 준비. 시작! 시 sí.